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카메라 작가. 오늘은 최고의 모델들을 초대해서 흉가, 아무도 안 사는 흉가를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꽃 향기만 남기고 왔단다. 제 손에 로즈가 보이시나요? 보시다. 오늘 컨셉 맞게 잘 입고 오셨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어? 어, 해리...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오늘 해리포터 의상 입고 오셨네요 아닌데요 코스프레인데요 뭔데요 이게 무슨 코스프레 코스프레 모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코스프레냐고요 <웃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귀엽지 않나요 <웃음> 어네잘 어, 입고 오셨습니다 오늘 많이 찍어 주세요 아 어, 저기 모델분들 일로 오세요 수수아 <웃음> 다른 모델분들 처음 보시죠 수수 자, 이분은 누드 모델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누드 모델 텐딩이에요. 최고로 이쁜 몸을 가지고 있죠. 망측해라. 슥! 아 슥! 그런데 이분은 얼굴이 모델이 아닌데? 무슨 소리세요. 제가 또 유럽 쪽에서 먹히는 얼굴이. 아, 아 맞다. 그런데 제가 모델 한 명을 더 불렀었는데? 아, 저기 오시네. 아, 여기요 여기. 여기. 오, 와 어, 미안해요.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아, 네네, 들어가시죠. 네무 웃음이 어 와, 초로키처럼 아, 와. 와, 참... 됐어. 저분 얼굴이 왜 저런가요? 진짜 이상해 어렸을 때 아스팔트에 갈렸나? 왜 그러지? <웃음> 너무 미모가 뛰어나다 보면은 이런 시기와 질투를 받는 건 일상이죠. 아, 그러면은, 자, 오늘 촬영하겠습니다. 아, 어디가 좋을까? 공포 컨셉이니까. 아, 여기 좋네. 여기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앞에서 보세요 자, 자, 갈게요. 착각. 착각. 어, 좋아요. 포즈 취해주시고, 자신 만만하게. 착, 착, 착, 착. 좋아요. 좀더 자신 있는 표정으로. 어? 오케이. 착각. 착각. 어, 자, 저기, 이, 어, 이분 빼고 다 들어갈게요. 한 번에 단체사진한번 갈게요. 착각. 착컥아 좋아요! 표정 좋아요! 착컥착컥착컥 음 조금 더 자... 음 조금 더 자신 있게! 음 조, 조금 더 자신 있게! 철컥 철컥 철컥! 아카메가 독점하지 마세요! 저기요, 착각님 네네! 어? 제 차례는 언제 온건가요 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분만 기다려주세요! 오, 저기요, 착각님 네네! 저는 언제 찍는 거냐고요? 아 조금만, 1시간만 기다려주세요! 초콜릿. 야! 수! 우나 찍을 생각 없자 아, 아, 아, 막상 모델로 섭외하니까 너무못생기셔가지고 이런! 비리들이나치가나나치가 나치기 센가? 나치기 센가? 나치기 센 줄수 있겠어? 자, 아무래도 이.. 아왜나 찍어? 왜나 찍어? 찍어? 아아가에 아, 갇혔어 나 오늘 슈.. 슈가에 들어와서 사진 촬영가려고 했는데 이러대로 죽어버리는 건가? 야문 열어줘! 외주로 왔습니다 작가님. 그래 그래요. 근데 그래요. 저분은 왜 저러신 거죠? 아무래도 카메라 에안 찍혀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저분도 음, 패션 모델이신데 저 얼굴로요? <웃음> 옷을 굉장히 잘 입으시다 보네요. 수수 <웃음> 아무래도. 여기, 이 휴가를 나 가야 될것 같은데. 나갈수 있는 곳을 찾아봐. 으아! 내가 뭐, 나보 뭐, 내생 뭐, 내가 뭐, 내가 뭐, 내가 뭐, 내가 없내 수. 뭐, 내가 뭐, 내가 뭐, 내가 내가 뭐, 이걸 가져왔어가 뭐, 내가 뭐, 내가 뭐, 가 오늘 못 알아보는 것들은 그냥 죽어야 돼! 어... 어... 우는 어린아이들을 내가 바꾼다! 나도 좋아! 개 그... 게이터 오리요! 어... 아악! 지금 그냥! 모델분들 절를 구하러 오싶군요 물론이게 저는 작가님 작, 작가님 곁엔 꼭 저희 모델들이 있어요 어 그걸 어 기억하세요 어어어어 제가 최고의 모델들로 만들어드릴게요 여기서 나가고 일단 수. 욱그나부 그래, 만들어보시지 뭐래 못생긴 걸 어떻게 만들어 이 쓰레기가 너는 안되겠다 도망쳐 아 <S> <S> <S> <S> <전해도 되는 것도 웃음> 너도 죽어라 안 돼.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어디 갔어 어가 서? 니가 서? 니가 서? 니가 서? 니가 서? 가 서? 니가 서? 니가 서? 아휴 어, 깜짝이야. 진짜 어디서 저런 생각같이 생긴 애를 섭외하셔가지고 이 지경을 만드셨어요. 아이 좀 특별하게 생기셨길래 제가 섭외했는데 저렇게까지 화를 내실 줄 몰랐죠. 아, 진짜 유니크해도 너무 유니크하게 생겼는데 성격까지 유니크하네. 조심하세요. 여기서 날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지 정문이 닫혀있잖아 다른 탈출구를 찾아봐야겠어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이렇게 어 파쿠르를 해야되는구만 이런식으로 뭐지 이 피같은건 뭐죠아는영 이게 도대체 뭐지 아무도 안 사는 흉가를 촬영장소로 잡는게 아니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남자한테 죽고 말겠어 탈출해야 돼 낚싯대 애들이 다 죽었다고? 아니 이 비밀번호를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거구나 부회주로 갑시다. 감옥에 네, 모델들이. 하지 마세요. 이훈가에다 나가면은 음. 오 최고의 모델로 만들어드릴 테니까 이러지 이미 마세요. 이나 최고의 모델인가? 뭐저 음. 어, 모델들을 다 죽여서 어떻게 할 셈이신 건데요? 뭐 어떻게 하긴 최고의 모델 될수 없다면 모델이 나만 남게 된다면 내가 최고의 모델이야. 그때부터. 음. 수. 음. 음. 수. 어? 수 어떻게 났지? 수. 어. 어. 어. 어. s 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 u 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 지금 댕댕이가 쫓기고 있어. 아니 지금 아니면 여기 님, 탈출할 기회가. 근데 야구 선수세요? 왜 이렇게 스윙풀를 하는데? 축구 선수세요? 수 어? 와, 비번이 아니었어? 어놀랐어 어, 안녕하세요. 아, 저를 보면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아무래저 패션 모델 여러분들의 네. 다. 수 슈! 아죽어아어어바꿔야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라고 했지? 너 말이야 너너 너 어차피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이 생각같은 미지배야. 그 대신 이 여성을 찾았네. 어디 어디를 갈라고 그래? 어디를 갈라고 그래? 어 야너야 어? 들어오면 어떡해 이제 말해봐 누가 최고의 모델이지? 나다 내가 바로 이태리에서 초청받은 파리에서 어 아주 아 녀석 봐라 <웃음> <웃음> <웃음> 이것도 <웃음> <웃음> 상자에 나무검이 있더라고. 어? 음. 기운수분? 기어... 봐라? <웃음> <웃음> 그 하... 아! 넌모야 들어가 들어가! 어. <놀람> 야, 지나, uh. 지나. 들어가! 신앙! 신앙! 신님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좋습니다. 아니 이건 비밀번호. <놀람> 못생긴 게손가락만 들어와서 큰일이에요 작가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놀람> 궁금한 거 있습니다. 뭐죠? 뭐죠? 지하로 가는 길 어떻게 가나요? 수! 음. 쯧. 음. 아, 벽 올라가는 거 바로. 칸넘 o 비밀번호는 없었던 거 아니에요? 다 아니고... 바스의 눈물이 비밀번호가... 음? 음? 이 녀석 봐라? 음? 너는 꼭 내가 잘근잡이 씹어서 먹어볼거야 감히 날 안찍어줘? 너는 나중에 봐? 음... 누가 와도 저기 있죠? 가! 응. 아아아아아를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말이야, 말이야. 그럼 죽을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여안 아, 되겠다. 테이저건 맞춰봐라. 아 테이저건 너무 아파. 그냥 으응. 죽여주세요. 그 한번만 용서해 주겠어. 아, 어지러워. 음. 어때? 이제는 미모가 좀 보이나? 아, 진짜 무서운데 그냥. 어서 처음 <웃음> 보자. 이거 어디로 가 거야? 응? 뭐지? 어디로 간고 줄? 빵! 아! 아! 아! 아! 저... 아! 아! 아! 아! 아! 아! 뭔 소리야 저 탑모델인데 아니 키가 어떻게 170도 안되지 모델이 됐어요 150이잖아요 키아뭔 소리에요 저 지금 183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을 하지 어 뭐야 나 위에 올라가 줬는데? 탁탁! 어. 탁! 탁, 탁. 어. 아안나가죠 언니 잘좀 해보세요 이게, 이게 어떻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 오! 어! 지금이라도 날 최고의 모델로 사용해 주지 않겠어? 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키150 음? 난쟁이 똥자루를 모델로 쓰는 거는 제가 멍청한 짓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그래 그래. 아주... 180이 넘으시니까 키가 제가 최고의 모델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어허세요 저 키가 작아도 비율이 오지잖아요 이런 꼬맹이는 그냥 날버려두고날 사진을 찍어줘 네네 제가 나서 찍어드릴게요 음 좋아 좋아 잘 나와 <목소리> <목소리> 도망쳐! 내가 저런 괴물을 모델로 만들어줄 수는 없지! 도망가야 돼! 아! 기다하고 봐라! 도망가! 야! 도망가! 어? 어? 나잘본 자랑 나 거기... 거기 못생긴 아저날좀 찍어봐 마이들 픽쳐... 음, 밀어내는 남자랑 그것도 나쁘지 않은걸? 같은 모델 같은 여자를 밀어내다니 일 내가 뽀뽀 쪼 줄게 가군요 여기요네 저분 화가 언제 풀린데요 사진을 찍어줘야지 풀릴 것 같아요 사진 찍어주시면 안 돼요 카메라가 없어요 어. 어쩔 수 없네요 죽죠 뭐할수 합시다 네몇 살이세요? 저요? 네 나는 23살인데 어! 안녕 아무래도 비밀번호 하나... 여기구나 안녕히 세요 비밀번호 하나가 없으니까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땡육공이땡육공 쑤쑤쑤쑤 쑤! 저기요. 저 강아지도 모델일까요? 누드 모델이에요. 네. 누드 모델. 아, 배워 볼땐 그냥 시저 모델 같은데. 당신도 나의 누드 모델이 되실래요? 우, <웃음> 나 하고 싶 다가오지 마. 보시오, 일단 저 녀석의 눈을 가려야겠어. 비켜보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게. <웃음> 내 눈. <웃음> 일단 가시죠. 네. Zoom. 탈출할 수 있는 겁니까? 2등6공딱봐도 입구에서 대기 타고 있겠지. 이쪽에 숨었다가. 니 <웃음> 네 녀석이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애? 엔터키 한 번만 누르면 될것 같은데? <웃음> 진정하시고 저리가 저리가! 저기 뒤에 저 사람들이나 잡아! 그래서뭐 발소리가 나냐 여기서? 저분 덫인가? 가보셨어 가보셨어 소리가 저기요! 해! 제가 가볼게요! 수수가자 <웃음> 여기 있어요 e r 휘테리 요 е с к о л ь к 만 누가 최고의 모델이지? <웃음> 누군데? 누가 최고의 모델이냐고? 제대로 한번 말을 해봐! 저 바로 내가 최고의 모델이야아 지금이야! 오지마! 오지마! 오지 몰라, 비번을 몰라! 오지마 내가 어, 네. 눌러야 돼! 게임 3, 4, 6, 7, 8, 9, 10, 11, 12, 13, 14, 15, 15, 16, 20, 21, 22, 2 2 23, 26, 2 26, 6 2 26, 26, 6 2 26, 6 2 6 26, 6 뭐? 아 비켜봐! 아걔 찍지를 못하는 거야! 2060! 아! 2060! <웃음> 야 어! 아. 안 되겠다! 테이자가아 어지러워! 경탁이! 어. 여베라 내가 막을게도 먼저 가! 아. <웃음> 아. 비켜! 으아! 으아! 자 모델분 어? 어? 어? 어? 여기서 진정해 주세요. 어? 어? 어? 자 네. 오늘의 컨셉은 이렇게 외다리 컨셉입니다. 음 그렇군요. 자 모델의 사진을 찍어드릴게요. 여기 앞에 서 보세요. 네입니다. 음, 음. 음, 음, 음 잠깐만요. 네. 화장좀 고치고요. 어, 화장좀 고치세요. 자 오늘 제가 음. 최고의 모델로 자 만들어드릴게요. 자 하나 둘셋 찰칵. <웃음> <웃음> <웃음> 어자 이렇게 모델 사진을 찍으러 왔지만 이상한 모델들한테 모델한테 죽은 뭐 그런 무서운 술래잡기였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